대박. 불 들어왔어, 불 들어왔어. 아니, 돌리면서 그냥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먹고 뒤집어서 잘라 먹고. 이게 양 다리야. 한 5분만 원 한다고 보니 됐는데 <웃음> 오 대박 이거는 얼마짜리야? 응, 그 정도 할것 같아 한 1kg 거장 5kg 정도 어, 너무 뜨겁겠다 이거는 좀큰것 같은데 우리 거보다 같아요. 같아요? 같아요 네. 어, 아 작아서 무게가 네. 얼마나 돼요? 보통 한 2 k g 넘어요? 보통 한5 6만원 되겠네요. 네그렇아 이건 뭐지? 저거 루거저루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기거 저거 먹는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거거 저거 거 이게 크기가 거. 있던데 다 선택하는 게없다얘 <웃음> <야, 두>, 둘이라고는 내릴거잖크기 <웃음> <얘기했거든? 웃음> 선택하는 어떤데? <게> 몰라. <웃음> 그냥 시켰어. <웃음> 하나 더 포에 <구워야> <웃음> 하나 더. 최고나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, 맛있겠다. 먹어볼래? 엄청 부드러워. 음, <웃음> <웃음> 완전 맛있지. 엄청 특이하다. 기름도 없고. 이 옛날에 주서서가 돼. 어, 뭐, 뭐, 코로나 때문에 왜? 사람이 줄은 거지. 오늘 이렇게 잘라가면서 손님 원래 되게 많잖아요. 예. 코로나 때문에. 네,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든 거지. 네, <목소리> 사장님한테 네. 아, 뭐 전화 아까 하면서 어. 근데 분명이거 다리 아, 이거 하나 많지 않아요. 근더니 요새는 어수없어요아맛있다아데이 양고기 냄새가 아, 거의 와. 안 나. 분을 내 응. 양고기 냄새 아예 안 나는데. 음. 오, 이거 냄새 어떻게 저거 때? 아, 와,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양념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는 비법이에요. 아, 비법. <웃음> <웃음> 아. 이제는 집에서 먹어야지 이렇게 저거 봐그 <놀람> 먹어야 근데, 근데 네가 보여준 그집이 다른 집다른모집 아, 나는 내가 던 집이 그 집이야 거기도 양 보이지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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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말고 뭐 이런데 똑같아 불만조다. 만 나는 알고나아아 나지아버만 음? <목소리만 목소리만> 먹어야 한다. 만이가어이 빠를 또 있어. 치워 야, 이제 약좀 구워 먹어야겠다. 이 맛을 알아 버렸네. 이거... 야, 얼마나 연한지 부드러게지나 네, 이렇게 그래. 누르면 모양이 달라져. 근데 이거를 그냥 스윽 이렇게만 해도 잘려 그이렇 입에 넣으면 진짜 이 없는 사람도 먹을 수있어대박이대박 <목소리> 그래. 전장조림 그래. <목소리> 너무 맛있어,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맛있어. <목소리> 아유, 여기 미쳤다 아, 여기 아, 사 다리 살 <웃음> <웃음> 양다리 살